안녕하세요 민정 요가 입니다. 네, 여러분들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수분 섭취도 적당히 꾸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덥다고 에어컨 바람 많이 쐬지 마시고요. 적절히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낮 시간에는 실내 운동을 해주세요. 그래서 더운 여름철에 사실 요가가 굉장히 적합합니다. 요가는 인도에서 생겼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분들이 몸을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하면서 수련했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더울 때 우리 몸은 잘 이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요가하시기에는 좋은 계절입니다. 몸을 움직이시고 난 뒤에 네, 씻으시고 편안하게 숙면 취하시면더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양쪽에 블록 가지고 왔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블럭이라든가 또 없으시면 이런 형태의 증명명체 이렇게 딱 중심을 잡을 때 힘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을 가져와 보세요. 좌우 높이를 같은 걸 사용하세요. 네, 이렇게 옆으로 가져가시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제이 다리를 앞뒤로 여는 자세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요가에서는 이걸 한우만 아사나라고 부르고요. 한우만 아사나라는 이름을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양쪽 이렇게 나란히 세워주시고요. 한쪽 발은 뒤 한쪽은 이렇게 발끝을 당겨서 뒤꿈치를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천천히 앞으로 이렇게 다리가 뻗어나가고 있죠. 골반에서부터 이렇게 다리가 뻗어나가고 있죠. 배를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천천히 다시 골반을 뒤로. 이내 골반과 허리, 그리고 뒤쪽의 다리에 힘의 중심이 있습니다. 앞쪽에 중심이 아니고요. 뒷면에 중심을 두세요. 손의 위, 이 블록의 위치는 불편하시면 약간 바꾸시면 돼요. 천천히 골반을 앞으로 뻗어서 왼 다리가 나갔다가 배를 당겨주시고요. 천천히 골반 다시 뒤로 됐랬으면 앞으로 내쉬면서 뒤로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손을 조금만 더 앞으로 가져가 볼게요. 들이쉬고 이제 조금 더 내려가게 되죠. 내쉬고 들숨 발쓰 들이쉬고 내쉬고 배를 당겨서 골반 가져오시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다리를 뒤로 가져가시고요 잠시 엉덩이 내려서 손 한번 고르시고요 네, 네 다시 일어나시고요 반대로요 앞으로 다리 뻗고요 처음에는 안쪽으로 골반에 조금 가깝게 네, 골반보다는 블록이 약간 앞에 있죠 뒤쪽 발등 꾹 누르시고요 앞으로, 오른쪽 골반에서부터 뒤꿈치까지 앞으로 갑니다. 내쉬면서, 다시 뒤 앞으로, 뒤 앞으로, 뒤 앞으로, 뒤로. 천천히 반복해서 움직여주세요. 지금 블록을 사용하기 때문에 골반이나 다리 깊은 근육들에 너무 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가져가 볼게요. 쭉. 네,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배를 당겨서 뒤 앞으로 뒤 앞으로 뒤로 네, 다리를 좌우로 여는 것과는 지금 사용되는 근육과 관절이 조금 다르죠. 네, 뒤로. 그다음 앞으로 해서 앞으로 뒤로 자, 뻗었다가 배를 당겨서 뒤로 네, 잘하셨습니다. 엉덩이 네, 뒤로 가져가시고요. 그대로 네, 무릎 꿇은 상태에서 음. 자세 유지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어때요? 앞뒤로 다리 여는 동작 해보시니까 오늘 하실만 했죠? 네. 음, 블록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무리가 되진 않았고요. 네, 손목이 약간 조금 아프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손목 쪽을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요. 잠시 그대로 이렇게 꾹 한번 눌러주세요. 이 부분에 움직임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어깨 등이 여기서부터 약화되어 있는 분들은 이 손목에 여기 힘이 잘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천천히 지금 이 손목을 강화시키는 동작도 되거든요. 이런 단계도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천천히 다시 돌아오시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